천천히 나무부터캐주고 시작을 해봅시다. 요즘 되게 마인크래프트에 흥미가 떨어졌어가지고 되게... 이제 정확히는 어떻게 된거냐면 하이픽셀만 하다가 이 하이픽셀 완전 접진 않았는데 사실상 접고 하이픽셀안 하다보니까 이제 마이크 자체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된 살짝 그런 느낌이 돼버렸거든요. 요즘 제 상태가 그래서 이제 어좀 살짝 라이트하게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오늘은 하레코를 가져왔습니다. 네, 라이트하게 가볼거예요 하드코어인데 일단 나무부터 켜주고요. 제가 지금 아직도 손가락이 좀 많이 낫긴 했는데 완전히 낫진 않아가지고 지금 살짝 불편한 그런 정도? 손가락 나오면 그래도 한번 하이픽스에 들어가서 듀얼이나 한번 해봐야죠. 솔직히 제 실력이 죽었다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그래도 한번 그.. 해보긴 해야죠. 어, 저쪽에 양이 있겠죠? 침대를 하나를 해놔야지 이제 밤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. 일 걱정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음식이라던가 지금 벌써 배고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배고픈 게이지. 배고파지면은뭐 아무것 없이 죽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난이도가 하드코어여가지고 말이죠.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준비해볼게요. 일단 뭐 침대 빨리 만들고 이렇까지 해서 아 이거죠. 모닥불. 저거 먹고 또 하나 걸어 놓고 저쪽에 아까 동물들이 있었거든요. 저것도 잡으러 갈게요. 이렇게 딱해 놓고 동물들 잡아도읍시다 이게 음식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이거는 어려운 날 하드코어 난이도라 이게 난이도가 어려움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허기가 그 끝나면 은 바로 제 복숭이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저기 마을도 있어 너는 침대 왜 만든거지? 진짜 되게 스타트가 좋네요 이번 판은 최대한 저거 모닥불을 쓸수 있는 만큼 쓰고 갑시다 목탄 한개랑 참나무 원목 참나무 원목 세 개만큼은 좀 써먹어야죠 그래도 슬슬 해가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침대를 깔고 어 배가 안보여 <웃음>